캡틴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 집안은 캡틴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와 파이널크 프로 이두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3대장으로 불리는 세 번째 고급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파이널크 프로 이두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료라는 건데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겁고 어렵다 보니까 진입병벽이 조금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영상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아주 쉽고 최대한 무겁지 않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다빈치 리졸브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바로 조금 내려보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 알려줍니다. 에디트 페이지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컷 페이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추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창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왼쪽 버전 다벤치 리졸브 18버전 이 버전이 무료입니다 무료와 유료 차이가 있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무료에도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설명처럼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라서 웬만한 편집은 무료 버전에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세 가지 OS가 있는데요 각자에 맞게 OS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윈도우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세부사항 적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맞게끔 적어주시고요. 등록 또는 다운로드 하기를 하면 왼쪽 혹은 오른쪽에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나서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빈치 리졸브가 한글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판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한글 버전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 혹은 그냥 여기 나와있는 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는데 일단은 신경쓰지 마시고 여기 왼쪽 위에 다빈치 리절브라고 나와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 프리퍼런스 보이시죠 프리퍼런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또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여기 오른쪽에 유저 보이시죠 유저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 왼쪽에 UI 세팅 이 부분에서 랭기지 들어가신 다음에 화살표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쭉 내려보시면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클릭을 하시고 이때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때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았죠. 이럴 때는 다빈치 리졸브를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글 버전으로 바꾸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옵니다. 혹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왼쪽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희가 볼것은 여기 로컬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프로젝트들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하시기에는 하지만 저는 다빈치 리졸브만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만들기 전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캡틴 폴더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사진 폴더, 영상 폴더, 음악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각각 내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진이나 영상, 음악을 이런 식으로 담아놓고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를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백업 파일로 들어가서 저장되게 될 다빈치 리졸브 데이터베이스 폴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백업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로컬 데이터 베이스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Edit Project Library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업할 메인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 검색을 눌러주시면 Davinci Resolve d a t a b a 선택을 해서 폴더 선택을 눌러주시면 이제 Davinci r e s o l v e 에 작업하는 그런 백업 파일들이 이 부분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로컬 데이터베이스가또 생겼죠?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경로를 설정을 하고 나면 만들었던 폴더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다빈치 리졸브에서 저절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백업 파일들을 보관할 수 있는 폴더들이 또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보면 이렇게 창이 나와 있는데 다빈치 리졸브는 총 7개의 탭이 있습니다. 미디어 탭 미디어 탭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나 파일들을 불러와서 미리 좀 정리를 하는 거고요 컷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편집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컷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컷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편집 페이지 거의 모든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퓨전 페이지 애프터 이펙트처럼 다양한 이펙트 효과들 화려한 효과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계속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퓨전 페이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페이지 원래 다빈치 리졸브가 색보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페이지들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색보정을 주로 많이 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같은 것들을 더 자유롭게 조절하는 거고요. 그 옆에 딜리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낼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콘과 레이블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고 아이콘만 표시해 가지고 요렇게 하면 약간이라도 조금 더 화면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곱 개의 페이지 중에서 오늘 편집 페이지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도 노트북 사용이 좋지 않아서 편집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빈치 리조브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편집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른쪽 밑에 보시면 톱니바퀴 보이시죠? 이 톱니바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임라인 설정, 화면 비율이라든지 뭐 프레임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 9 2 0에1 0 8 0 h d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 30프레임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1 9 2 0에1 0 8 0 3 0프레임의 타임라인과 프로젝트가 세팅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마지막 세팅 하나 더 여기서도 그냥 불러오셔도 되는데 왼쪽 위에 보시면 미디어풀 보이시죠? 이미디어풀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탭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빈 하나가 생길 거고 아까 저희가 영상, 사진, 음악을 나눴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나눠서 영상, 사진, 음악 이렇게 나눠서 불러온 다음에 각각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놓고 보면 보기 편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페이지 구성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작업 공간에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재설정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리셋이 돼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빈을 만든 이 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미디어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만들었던 파일을 다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영상은 영상끼리 이렇게 넣어줍니다. 사진은 사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미디어 불러오기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불러오고 싶은 폴더를 클릭을 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 왼쪽 목록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다빈치 리졸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메뉴창입니다.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성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창들은 인터페이스 UI를 조절할 수 있는 창입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을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 이런 목록창을 크게 보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펙트 창 다빈치 리졸브에 부여되고 있는 비디오 전환 효과라든지 자막 효과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효과 창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인덱스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 어떤 소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운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다빈치 리조브에 있는 그런 사운드 같은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창들을 이렇게 누르면 나타났다가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크게 작업을 했다가 다시 미디어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미디어를 열어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영상핀에서 영상을 불러오는데 다빈치 리조브가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쫙 스크롤을 해보시면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고 소리가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끌어와 주시면 이제 끝난 겁니다. 여기 왼쪽 창은 여기에 있는 이 영상들을 미리 보기 해서 어떻게 재생되는지 보고 싶다. 그럴 때 보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은 타임라인에 비춰지는 뷰어 창이 되는 겁니다. 여타 다른 편집 프로그램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미리보기 창이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부분 보시죠? 이 부분을 딱 눌러주시면 타임라인에 나오는 창 하나만 미리보기 창으로 보면서 진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컷 편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컷 편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인디게이터를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 면도칼 모양 보이시죠? 이 면도칼 모양으로 클릭을 해서 컷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B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면도칼을 눌러서 컷을 했을 경우 다시 왼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선택 툴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클릭을 하신 다음에 딜리 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딜리 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이 생겼을 때 클립을 잡고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영상을 옮긴다든지 하시는 것도 이런 식으로 또 옮겨서 이렇게 붙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더 늘리고 싶은데 잘못 컷을 했다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던가 아니면 단축키 T를 눌러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T를 눌렀을 때도 모양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모양이 나타나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PIP 기능 같은 경우 사진을 불러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랙 위에 올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컷 편집하실 때 거의 여기 있는 중간의 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두 가지 자석 모양은 내가 컷을 했을 때 달라붙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사슬 모양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따로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두 개는 취향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컷 편집을 해봤으니까 이 클립에 대한 변형이라든지 그런 속성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조브는 배우시다가 뭔가 헷갈리신다 싶으시면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위에 관리자 보이시죠? 속성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속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대한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관리자 창을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좀더 길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역시나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요 공식처럼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클립을 선택을 하고 어떤 변형을 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이 속성 창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딱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숨어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여기 회색으로 되었다가 주황색으로 되었다가 이 부분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할때 가장 빨리 되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대신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되돌리기 버튼을 사용하시면서 다시 해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자막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아까 탭들을 설명해드릴 때 이펙트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펙트 효과에서 가져오시면 되고 좀 크게 보고 싶으시면 미디어 프로 눌러서 닫아주신 다음에 텍스트를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여기 텍스트 보이시죠? 요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끌어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자막이 생성이 된 거고요. 이 자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미리 볼수 있고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간혹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그 유료 버전에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타이틀을 불러오게 되면 아까 말했던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효과에서 불러와오면 오른쪽 속성창이 변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타임라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당연히 속성창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폰트도 내가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바꾸시면 되고 그 밑에는 색상, 크기, 글자 간의 간격 줄과 줄 사이의 간격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고요. 여기서도 웬만한 것들 자막에 대한 것들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넣어서 글자에 선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자를 선택해서 비치는 느낌을 만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에는 자막 바처럼 나올 수 있게 높이를 딱 조절했을 때 이렇게 변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손 대보시면 아 어떤 것들인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설정이 들어가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지 크롭 기능 이렇게 해서 글자를 잘라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속성창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막들도 이렇게 끌어와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정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화면에 대한 이펙트 효과도 가져와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효과 가지고 와서 오른쪽 속성창, 효과창에 들어가셔서 수정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니까 보시면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리조브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프리셋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필터 같은 것들도 아 이거 어떤 필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면서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다빈치 리조브 스튜디오라고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빈치 리조브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님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넣은 효과들을 아예 다시 빼버리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점세 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모든 비디오 효과를 제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 클립에 해당되는 것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오디오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오디오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끌어서 밑에 딱 넣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상 클립도 그렇고 오디오 클립도 그렇고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하얗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끌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이 됩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커지게 되는 거겠죠.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더서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끌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서이 나오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음악에 볼륨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오디오에 대한 속성 창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위아래 화살표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볼륨을 높이는 식으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트랜지션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펙트 창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비디오 전환 효과라고 나와 있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어떤 효과를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크로스 디젤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끌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끌어왔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되겠죠? 속성창! 전환대에 대한 속성창을 또 조절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클립을 선택을 하든 비디오든 오디오든 불러와서 오른쪽 속성창 효과 속성창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한 번씩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꿀팁이라든지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컷 편집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컷 편집해서 영상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여기 있는 이 클립과 이 클립 사이 여기를 넣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벌려서 넘긴 다음에 옮기셔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Ctrl, Shift를 눌러주시고 옮기려고 하는 클립에딱 옮기시면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꿀팁 같은 것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해당하는 클립만 선택해서 움직이고 싶다고 하시면 은 인디게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Ctrl, Y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만 이렇게 잡고 움직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넣고 싶다고 하실 때는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끝에 위치하시고 Ctrl Y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끌었다가 이렇게 밑에 또 넣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옮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영상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 이렇게 미리보기 창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비디오 오디오만인데 이걸 누르게 되면 비디오만 불러오게 되는 그 옆에 거는 오디오만 불러오게 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피 스파로 재생을 하다가 I 버튼을 누르면 내가 가져올 부분을 시작점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O 부분을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끌어서 가지고 와도 상관없지만 중간에 보시면 요 부분 보이시죠. 요게 세개 인디게이터가 있는 기준으로 이 창을 여기에다가 넣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두 번째 거는 덮어 쓰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클립 대신 이만큼을 똑같이 이 클립에다가 넣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꿀팁을 알려드렸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만든 영상을 내보내기를 해봐야 되겠죠. 내보내기를 하시려면 여기 밑에 보시면 딜리버 창 보이시죠. 딜리버 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출력을 할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커스텀을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 h.264 하신 다음에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형식들이 다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 클립으로 추가하시겠습니까?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렌더를 딱 눌러주시면 렌더링이 돼서 영상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빈치 리조브 무료 기능으로서 저도 사용을 하고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간단한 영상들을 편집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